메시아의 현현과정 지금까지 많은 종교가 나와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? 한 사람을 찾자는 것입니다. 수많은 종교가 구원을 얻고 뭐 어쩐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줄여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. 그 자리를 넘어선 그한 사람을 찾자는 것입니다. 그한 사람을 세우자는 것입니다. 이렇듯 모든 종교의 중심은 한 사람인데 그런 존재가 누구냐 하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가 한 사람을 찾아 나오는데 그한 사람, 중심 존재가 누구냐 하면 메시아, 구주라는 것입니다. 메시아가 오는 데는 그 자리에 대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. 7년 노정을 거쳐야 됩니다. 메시아는 남자입니다. 그 메시아가 와서 사탄 세계에서 혈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.